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그제 자, 이제 수리사주가 인간이 푸는 이것이 수리사주다. 그제 그러면 이 수리사주가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갖고 있으며 어떤 것을 풀수 있는지 우리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론이 바닥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같이 인간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까요? 엄마 배 속에서, 이거 지구에서, <웃음> 네? 이 지구에서 태는데, 아 작은 우주에서 태어나는데, 이 지구에서 탄데, 이 지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제? 이것으로 이루어진 게 응? 원래 이 탄생이라는 생이라는 것이이 지구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근데, 우리 선님 참, 응용을 엄청나게 잘해요. 가기쳐기 전에도. 이게, 아까 지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 그랬지? 여기 딱 쓰면, 여기 바로, 어떻게 해? 여기 딱 되잖아. 그제? 이생애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문이고,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죠? 그거는 지 일종의 주관일 뿐이다. 주장일 뿐이고 그거는 자기 주장이지 이론이 되는 게아니 말이야. 그러면 이 학문과 어? 이론이 논리에 맞으려 하면 어디에 따라야 될 것인가 이건 우주의 진리에 따라야 되겠죠. 우주의 진리 자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에 따라야 되는데 이 우주의 진리는 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주의 질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작은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어떨까 지금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 천문의 원리에요 그러면 천문보다 더 작은 개념은 뭘까 네, 자연의 이치지 자연의 이치보다 좀더 작은 개념은 이것이 우리는 과학, 학문이다. 과학의 이론, 학문의 논리, 이런 거죠. 우리는 산업이라고 그랬다. 아까, 그제? 앞 시간에 우리는 산업이라고 그랬다. 이 전반적인 산업은 우리는 뭐와 연계되어 있을까? 사람과 연계됐는데 그냥 이것서 자연을 이치했는데, 사람 이랬으면 좀 문맥이 좀안 맞잖아.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도리다 인간의 도리를 내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내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 인간이 이것을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심리 응.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심리다 심리 그제 그러면 심리의 이 월지 심리의 월지 이거는 좀 그렇게 심리 자체가 이치니까 그제 이 심리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심리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의 작용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 이것이 종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관성을 가지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학문이 올바른 학문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이렇게 딱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이 생이라고 했다. 그지살아갈려고 하면 이 자연의 이치에 천문에는 우리는 너무 머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우리는 맞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질까? 어디까 태양계라는 태양계 그러면 태양계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죠? 딱 그러면 태양계 그려보자. 자 여기에 우리는 태양이 있고 여기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에 화, 응? 화성이 있고 토성이 아 금성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다 그지? 그 이상은 우리가 인간이 머물어서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보자. 월은 제일, 이가 외톨이니까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제일 꼬리, 꼬리를 서든지, 그다 그렇게 그러니까 월, 지구에서 가까우니까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월, 하, 수, 모, 금, 토, 일. 이것이, 하느님이 만들었겠을까? <웃음> 이거잖아, 이거. 하느님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착각 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보면, 뭐, 뭐 일요일 해갖고 하느님이 만들었다가그 웃기는 이야기돼이 말이야. 자, 월, 하, 수, 모, 금, 토, 일. 그럼 이 순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인간이 여기 있다, 그지? 자, 인간이 여기에 다리 있고, 그 다음에 볼 때는 하, 수, 모, 금, 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원하 수, 모, 금, 토 이렇게 딱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것은 학문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발전됐어자 여기서 발전돼 갖고 우리는 어떻게 오행 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거야 이 선조들은 우리는 뭐 중국 중국이지 우리 더 넘어서 우리가 인간의 한민족의 옛날에 환족의 우리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때 우리가 이거 오행 이라는 것이 오행은 우리는 어떻게 목화 토금수 라고 했다 그 자. 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원아스 목금토가 아니라 모카토금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카토금수자왜모카토금수냐 이것이 지구상에 있으니까 지구와 가장 가까워 있는 자 다른 지구의 위성이라고 뺐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현미경도 없이 많은 경계 없이 이 논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양은 중심이니까 벗어났어. 그치? 태양계 중심이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가까운 별들이 뭘까? 수모카, 모카, 토 이것밖에 없잖아. 다섯 개. 이것을 상호작용의 이치에 의해서 이 자연의 이치를 풀려고 했다. 풀려고 했다. 이것이 우리는 동양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양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는 어떻게, 약간의 에라는 있었다는. 그런데 우리 선조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안다. 야, 이거 순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는 목은 굉장히 크다, 그지? 목, 화, 토, 금, 수. 이게 목화 토금 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궁금해? 우리 과학적으로 딱 터져버려. 화성보다는 목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든지 알겠지? 목성은, 화성 이게 준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다. 태양계가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목성 때문에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 그 다음엔 화는 어떻게 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구하고 가깝지만은 목성보다 목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고 한은 좀 작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왜 토가 또 놓냐 놓냐 이냐저 먼저 있는 게 제일 먼저 있는 게 그런데 토성도 워낙 큰 거예요. 토성도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번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별의 순번을 목가토금수로 해놨어요. 무슨 뜻인지 그게 순번인데, 그런데 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요것만 알고 그 뒤를 몰랐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목화토금수 순번은 있는데 그 기준을 몰랐는 거야. 이 기준이 뭔지 모르는, 몰랐는 거야그당에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이 태양계에서 이 행성 다섯 개의 기준이 어느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장남이라는 거다 우리는 동양사상에서는 이 뿌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보자 장남이 덩치가 작다고 장남 안되나? 장남이죠? 장남이 못 산다고 해서 장남이 안되나? 해지. 장남이 힘이 없다고 해서 장남이 안되나? 되죠? 그럼 옆에서 장남이 누구까 이 태양계에서의 장남, 태양계는 엄마라고 생각, 태양계는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부모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수성이 기준이라는 거다. 뭐든얘기지 미치는 영양은 모카토금수로 순번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은 수성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오행을 배우게 됩니다. 음량 오행을 저희들은 안 배우는 겁니다. 음양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음향, 오행 자체가 좀 있으면, 음향, 오행설이라는 그 자체가 순 거짓말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오행을 배우는데, 그 기준이 수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모카토금 수가 아니라, 이 기준이 수모카토금이다. 요 순번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 순번대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가까운 별뭐 장남이 제일 가깝잖아 장남이 그 기둥이고 그래서 이 기둥이 이것을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하해 보자 땅이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 토지 구획 정리를 딱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도시가 하나 쓰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토지정리는 했고 토지정리가 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할 때는 우리는 수로부터 전기공사 기반시설이겠죠. 이것이 제일 먼저 하잖아. 이것이 없으면 집시나 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면 이 논리는 인간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 똑같이 적용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처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그치?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인간의 장기를 한번 보자 장기에도 우리는 다섯 개 장기 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히 다섯 개 장기만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장육부다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오장육부가 순엉틀이라는게 다섯 개 장기라고 딱 정해놨다 이 말이야 정해놨으면그 기준이 어디냐 그럼 한번 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선조들이 목, 목, 어? 목장기, 목목 금장기 이렇게 다 만들어 놨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역, 중간에 내려오면서 역학하는 사람들이 이게 막 이론이 안 되니까 막 비비나사 해갖고 기준도 없이 막 그냥 풀어 푼 거야 그러면 우리 장기에는 수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신장. 이신장이잖아 여기에 우리가 뭐라 했냐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단전이라 했겠고 여기에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들은 어떻게? 자국이 여기 안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단전이고 신장이고 자궁이고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다. 응, 거기 그것 그것이 기준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욕을 하는 거다. 이거. 이거 이거 씨앗이 없으면 이게 가지가 있을 수 있겠나? 없겠죠. 태양계도 씨앗이 없으면 내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수리사주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다 단전이 없고 신장이 없고 이 자궁이 없다면 인간이 이거 올바로 성장해 갈수 있겠나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구상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인데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는 겁니다 이 사주 나무라는 것 그동안에 목화 토금수 하게 되면, 하, 나무가 이랬으면 해가 여기 있고, 이것이 목이고, 이것이, 응, 하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래이 음, 말도 안 되는 논리래이말이야 엄양에서 저거 순 거짓말이다. 100%, 정말로 100% 거짓말. 다음에 알면, 혹시 보셨겠죠? 그 100% 거짓말이다, 이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갖다 붙이는 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주나무 사주나무의, 신비한 논리를 지금부터 우리 기준이 뭐랬어요? 인간에게는 수가 기준이다 사회도 이 기반시설이 기준이다 태양계수도 수가 장손이라는 장손 그러면 이 인간에 관련된 논리 토지와 관련된 논리 이 지구와 관련된 논리들이 여기에 다 맞아야 되겠죠 이기에 종교는 좀이따 하고 우리 명상할 때 하고 이 분야는 우리 명상 강좌할 때 하고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까지만자 인간의 도리 안에는 우리는 운명과 운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관성 있게 우리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그것이 논리가 되겠나.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딨어?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보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왔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그지 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어떻게 풀었어요? 천부경 갖고 푸는 거야. 천부경 갖고 푸는 게 천부경 육의 비밀 갖고 푸는 거야. 그지 천부경 갖고 풀면, 천부경 갖고 뭐시집그라니게 도태운다고 뭐 귀신 이야기는 해서 뭐신 이야기는 해서 그거 웃기는 이야기네. 그건 전부 크지말이다 100% 크지 말이에요 자, 우주의 진리는 천부경 6의 비밀인데, 이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우주라는 것이다. 우주의 진리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6을, 6이 여기에 쫙 일관성 있게 또 맞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천문의 원리는 어떻게? 이거잖아. 다, 그러면 천문의 원리는. 자, 태양계는 이렇게 되고, 은하게는 이렇게 되고, 그지? 이거 충분히 원리잖아. 그럼 이 논리와 이 논리는 똑같아야 되겠지, 그죠? 자, 이것을 푸는데, 말로 하려니까 이 답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연의 위치를 푸는데, 이 태양계가 어떻고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되니까, 이 자연의 위치는 뭐 갖고?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오행으로 푸는 거야. 어행으로 풀어 난 거야? 그러면 이네 모카토금수가 지구 갖고 이를 풀어 낼때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와 닿는 것이 없잖아. 와 닿는 게 없지, 그치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풀 하다 보니까 뭐 학문이라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다, 그죠 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문의 근본은 뭐까 학문의 근본은 학문이 최초로 탄생한 것은 바로 바로 바로 숫자 학문의 시작은 숫자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학문과 학문은 음부터이 숫자로 푸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학문이 시작한 거는 수, 수리학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1 2 3 4자 그러면 이 숫자의 크기가 저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이 숫자로 인해서 인간은 이것으로 풀어야 되겠지 그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수리사주라는 거다 이것이 수리사주라는 것다 그러면 이 심리까지 가려면 <웃음> 마음까지 가려면 좀 꼬약한 것이 있겠다 그지 논리적으로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명상 강좌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수리사주는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투리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모형도가 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주나무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사주나무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부경은 어떻게 해요? 우주의 진리도 풀고 천문의 원리도 풀고 자연의 이치도 풀고 학문의 원리도 풀고 과학의 이론도 풀고 인간의 도리도 풀면 이천부의경 뭐가 되겠나요? 만법. 만법이라는 거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죠? 그것을 풀수 있는 기반이 바로 사주나무다. 사주나무. 이것이 퍼폴스 트리라는 거다. 퍼폴스가 뭔지 아세요? 또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퍼폴스 트리를 찍으려면 찍으세요. 지금부터 퍼폴스 트리를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노탈 없이 또 가다가 뭐 예? 영문이 들렁또튀어나면 이게 또 무한 짓이고 또 이랄까 이거 자 우리만 알면 우리만 아니 우리나라 사람만 알면 이건 학문이 절대로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자 아프리카 토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주 푼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학문을 인정해주나 안해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푸는 사주명리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나 안해준다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설수 있도록 말도 만들어야 되지만 설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막 단순하게 사주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는 포포스 트리라는 거죠. 포, 네 가지, 이 극이라는 거예요. 포포스 극이잖아. 이것이 네 가지 다리가 막대가 아니고 막대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막대가 어는네 가지 극인데 이것이 각자의 그 영역을 조금씩 수리법칙에서 풀어주게 되면 왜네 가지 이그 개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연월일시예요. 이것이 네 가지 극이라 거기서 네 가지 그 이것이 사주예요. 사주 나무다, 그죠? 사주 나무. 그러면 사주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에? 사주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짝대기 네개 있을까? 예쁘게? <웃음> <웃음> 그러지 말고, 이 나무 있잖아, 나 있잖아. 사주 나무를 그자 지금부터 이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웃음> 이거는 내 특허니까. 특허 내놔요. 특허 등록 다 되어 있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어?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든 것이 내 특허고 저작권이고 이 산업재산권이 다 걸리는 거야. 누구도 이게서 뭐 대적도 못한다. 반지 부도 허가를 맡아 갖고 가든지 사가든지. 그런데 잘안사아 온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될 복이 없는가 보다. 좀 있으면 살아오겠지. 자, 그러면 퍼폴스 트리를 하는 거다. 나무는 어디서 자랄까?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 지구에 있다, 그제? 지구는 햇빛을 누가 보여줄까? 태양. 태양이 보여준다. 그러면 태양은 이 어디 소속일까?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그럼 우리 은하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 우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일관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따로 떨어지는 게 없다 이말이야내 말이 맞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좀간 사람들 니 하는 소리도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그럼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큰 지구석에 있는 거예요 지구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석에서 우리는 태어나야 되잖아 아 나무를 해갖고 그냥 나무가 큰게 있나? 어이 아까 얘기 있잖아 자궁에서 씨앗이 터야 된다 탄생생 그지? 그러면 생을 이렇게 딱적어보자 이것을 우리는 고상하게 두 개를 딱 분리하면 저거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하려는데 벌써 선수를 <웃음> 다 짚어갖고 자 인간이 이렇게 받침대가 딱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했나? 바로에 똑바로 나무를 써야 된다는 거다 요것이 생이 태어나는 거야 함께 없이 태어나면 이건 어떻게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어떻게 이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생이 아니다이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 그거 무슨 생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길까 뭐가 있어야 자 우리 사과나무라고 하나 보자 나무가 처음에 그냥 자라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뿌리. 자, 그러면, 이 태어나갖고, 이제 나무가, 나무뿌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나무뿌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릴까? 아, 영양분은 땅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내릴까? 여기는, 여기는 다섯 개의 발이 있는 거야. 다섯 개의 발이 있는 거요 자,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 하나만 왕성을 해도, 왕성을 해도 이 나무는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 저기는 모르겠지만, 물어보자. 말란가 모르겠다. 이 다섯 개의 뿌리가 뭐일까? 응? 그렇게 오행장용년이 아니라 보따리 보따리 내가 묵고 살수 있는 보따리다 자 여기서는 이 길에서 이것이 인간이 태어난 보따리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나무도 이 다섯 개 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보따리를 가지고 오지만 은 사람이 죽으면 다섯 개의 뭐가 있대 엄낭이 있는게 엄낭 쫄로망태 이게 그 뭐고? 그 지팡이 갖고 이렇탁 매고 아니? 여 달랑달랑 달린 거 있지. 요 엄낭을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무도 태어나면서 이 다섯 개의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이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쭉 크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해. 그래서 이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서 오행이 모카토금수가 아니라 뿌리에는 뿌리의 오행이 있고 마음에는 마음의 오행이 있고 심리에는 심리의 오행이 있고 두뇌에는 두뇌의 오행이 있고 우리 건강에는 체질의 오행이 있고 이 점도 오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이 나무가 이렇게 컸다 이거만큼 큰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 갖고 이 나무가 되겠나? 누구 말 떠나? 대나무 밭에 가면 봄에 보게 되면 죽순이 한개 죽순. 이건 나무라 하나? 뭐래요? 그렇게 죽순이다그 나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것만 있으면 나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뭐가 필요하겠나? 아, 그, 그거는 그, 응? 밑에서 빨아들이니까. 그냥 큰 거는 관계 없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태양도 어, 뭐, 얼다 뭐, 필요 없고 여기는 인연법이 있는 게 인연법. 여기서, 어떻게, 땡겨주는 거야. 이게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야, 여기 햇빛도 많고 잘 커. 이러면, 이쪽에 가지가 이렇게 쭉 뻗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무거든 야, 그게 갔으면, 이삐트이지 이래갖고, 이쪽 인연들이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또 땡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또 가갖고, 이렇게 촤 이렇게 펴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데 이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갖고 안돼 이게 또한개더 패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쑥쑥쑥 하는 거야 그런데 가지만 있다 해 가지고 이 나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강화성도 하고 영양분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지 속에서 어떻게 장가지를 많이 해 갖고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이 나무가 크면서 우리는 어떻게 큰 아홉 개의 가지가 생기는 거야 사주나무에는큰 아홉 개의 가지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는 우리는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거는 뿌리가 우리는 어떻게 포폴스라는 거야 사람은 이 나무 종류는 다 똑같은데 사람이 이보게 되게는 똑같이 나면 똑같은 종류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예요. 태어난 때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나무가 종자가 똑같을 수도 있는데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로서 우리는 기본을 베이스를 딱 깔고 나면 이기는 어떻게 타고난 운명이 서서히 운명 나무가 작용하게 이것이 바로 사주 나무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이 작용이 있는 거예 크게. 여기 가게 되면 인간의 운명나무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운세나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되면 우리는 진로나무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가게 되면 인자는 올바로 성장하니까이 성격나무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또 살아가다 보면 결혼하게 되면 인연나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 큰 가지가 연결면서 여기에 어떻게 중글중글한 이런 잎들이 쫙나게 되는 거야요 아, 내 네, 그림 잘 그린다 이. 그렇지? 아, 그림 근사다. 그제 뿌리만 이거 튼튼하면 되나 이. 것이 바로 사주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주 나무가 딱 이것이 딱 증이 증기지 아니라. 함에서 자꾸 바뀌는 거야. 이것이 큰, 이것이 아주 큰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아주 크게 되고, 이것이 아주 크게 되고, 이것이 아주 크게 되는 이 부분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은 이 사주로서 진행되지만은 여기에 가는 것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이것이 뿌리가 튼튼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나무는 큰 열매를 내겠지, 그제? 나무가 가져갖고 열매. 자, 그러면 이그만한 열매를 맺었다. 이게 뭘까요? 아니, 별잖아. 이 가지 측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복주머니다. 이것이 복주머니. 그렇게 큰 복, 작은 복을 자꾸 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그치? 이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리사주 나무로부터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까지 우리는 알아야, 될, 배워야 돼, 그치? 한 개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배운 이거는 다음에 그 명상에서 내 강좌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사주의 근본은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장가지를 펼친가 하고 여기에 잎을 열은가 하고 여기에 열매를 여는 것은 다 다르게 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도 그런데 이 많은 것에 어디에 점을 치가? 자, 우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라면 귀신을 잘 맞추는 것이 무당이야. 귀신은 무당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천도제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리면 귀신을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무당이지 무당이여서고 인생을 어떻게 점치고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래. 그리고 누구 말 떠나 하, 내가 상담하는 사람 역학하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자기가 하늘 대한국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담이라고 그랬죠 자이 카운셀러다 우리가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춰야 되느냐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를 우리는 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 앞 시간에 잠깐 했죠 자 다섯 가지다 그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궁금하고 판단과 결정이 못한 사람들이 오는데 주로 이세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놔야 안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상담하러 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다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를 궁금한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 이것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상담을 할수 있지 안 배웠는데 상담하러 오면 나는 고분자는 그 모르니까 옆집에 가서 물어보지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럼 100% 거짓말쟁이다. 자기는 다안 봤는데, 자기가 대답하려니까 거짓말밖에 할수 없잖아. 그치? 렇 누구 말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뭐 북한에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 이치, 범인이라고 한다면 막 그래 땡깡 부를 수도 있는데, 막 저기 어디가 국, 국방부에 있은 것도 아니고. 이?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없는데 막 땡깔 지키는 거,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웃음> 자, 그러면, 인간이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묻는 것은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겠지. 우리 선생님도 운명이 궁금하죠? 야 인간이 여기 뭔고 여기 그 운명이. 자, 그러면 운명을 궁금, 궁금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요 유튜브에 노는 거 보게 되면 운명이 뭡니까 뭐 하게 되면 운명은 운명인에 답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제 운명은 타고난 그것입니까 그 운명에 따라서 운명이 뭔지 알아야 뭐 따라가든지 울리든지 할까 이거 운명이 가서 뭐업데리다고 전하는 게 운명이다 이거 돈 갖다 주는 것도 운명이 아니잖아 그제 내가 다음에 직업이뭐뭐할 거라고 이게 정해진 것도 운명이 아니 되는 거다 그래서 운명은 그런 답면 맞는데. 운명이 뭡니까? 스님인데가 갖고. 운명이 뭡니까? 운명은 운명이네. 이렇게. 운명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운명은 이런 것이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면서 이런 길도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나. 그죠? 맞나요? 궁금했죠? 궁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막 다니잖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치?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다니다 봐도 답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는 확실하게 답을 해준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운명은 운명이 아니고, 운명 속에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운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운명에는 숙명이라는 것도 있고 업장이라는 것도 있고 인생의 짐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과 빛이라고. 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짐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 보따리라고 그랬지 내가 성장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짐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 그래서 운명이 라하면 운명은 숙명 너에게 주어진 숙명도 있고 업장도 있고 인생의 진과 빛도 있다. 그러면 이 숙명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면 가장 평하는데 네가 자칫 잘못 하게 되면 업장이라는 건 꼬약한 게그신다 그런데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업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까 이거? 업장은 업장이네 이렇게 답할 거가? 업장은 전생에서 갖고 왔대. 아, 업장은 전생에 갖고 왔도 그 갖고 온게 뭐냐는 거지 그렇게 다들 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꽝인 거야. 모르면 답이 없잖아. 그러면 이 업장이 뭔지들 우리는 설명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업장이 뭔고 내가 힘들 때 주어 글리 어, 들어가는 업장은 뭔가 알아야. 이뭐 치료가 될까, 이거?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할까, 그지? 그러면 치료만 하면 많아. 힘들고 어려운 건 있는데. 그래서 내진뽀따리를 알아야 이 꽃을 피울까, 그지? 나무만 크면 많아. 열매가 하나도 안 나면 사과나무가 무슨 필요하노? 사과나무 뭐, 이파리마? 어, 황 크면. 사과는 하나도 안 달리는데. 그거 하면 많아, 그지? 그 인생이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의 아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완벽하게 설득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 답할 때는 이 술이 사주밖에 더 있겠나. 그지전 세계 어떤학문에도이 답을 할수 없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학문이 되는 다 자, 두 번째.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운명이 뭔지 이것만 알러 가 가지고는 답이 없잖아 내가 지금 힘들어서 왔다 했는데 그지 그러면 힘들면 내가 언제 좀 힘들고 언제 어렵고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운세가 필요한 거예요 운명은 타고난 것이 일부분이 저기저기 다했지라도 운세에 따라서 작용을 하고 안 하고 없어지고 있고 막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운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운세를 못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하, 점치력 가면 가근은 잘 맞추고 미래는 못 맞춘다 이런 소리 하지. 그거는 가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 가근은 맞추고 미래는 못 맞추고 뭐 그런 빼고 그 무슨 소리인데. 그렇게 항상 변한다는 소리지. 맞춰봐야 맞출 수가 없다는 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학문적으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운세에 보게 되게 되면 인생이. 우리는 평생운을 풀게 되는데 평생운은 81살을 기점으로 해서 한 평생을 자우하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한갑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가 6 0살 한갑했잖아. 그런데 지금 60살을 죽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인생이 시작일 뿐인데. 그럼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죠. 우리 시작인데 한평생 다지 나쁘고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60살 응, 60살이라는 그 한평생을 60살이라고 잡아난 그 자체도 그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순 엉터리 라는 거다 자 그런데 한평생만 풀면 안아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해운 도 필요한 거예요 해운은 어떻게 9년 단위로 우리가 이 흐름을 갖고 있는 거야.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이 9년 단위로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다니 한평생이 좋고 나쁜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큰이 흐름도 있지만 그 흐름 속에 아주 복잡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단위도 해야 되는데 상담으로 갈 때는 9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당장 올해, 올해 문제가 돼도 되니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운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1년 운이다. 1년 운만 풀어도 숨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월운이라는 거다. 월운. 이거는 한달 운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하루 운을 풀지 않은 이유는 하루 운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루를 12번 쪼개갖고 자시축시 이거 하는 거참 무모한 일이다 자시 태어나 마고 축시에 변할게 뭐 있겠노? 2시에 안 변한 것이 4시에 변하겠나? 그거는 논리가 안돼 우리 상식적인 논리가 안돼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만 사용하는 거예요 낮과 밤만 자 낮과 밤만 사용하면 전 세계 다 써야 되잖아 우리는 학문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냐 전 세계 어디든 곳에쓰든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과 밤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다 북극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과 운세만 가지고 상담하려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야 저번에도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혼자 갈 때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만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거 인연. 그러면 인연을 풀어야 된다 인연을 풀어야 우리는 상담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인연이 어떤 것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연이 뭘까? 인연이 뭐예요? 인연이 뭐예요? 인연은 그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지? 그런데 사람의 종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3대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3대 인연. 3대 인연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연이 어떤 인연? 부모 인연이다, 그지? 자, 그래서 부모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이 결정돼 버는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결혼 옛날에 우리 그 냉장고 선수할때 LG 냉장고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다 그럼 요새 결혼할 때는 어떻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연은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에 한평생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 자기가 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다 이미.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나는 인연이 부모인연, 제일 중요한 인연. 두 번째 인연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혼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풀게 되면, 인연에는 우리는 크게 세, 세 분야가 있어요.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년, 중년 말년은, 초년은 자기가 혼자서 살아가는 운세고, 중년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부 인연. 말년에 가게 되게 되면, 누가 하고 가정이 이 자식과의. 자, 좋은 자식을 낳은 사람은 인생이 편할 것이요. 그렇지만 복잡해지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식 인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돼, 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직장에 관련돼서 인연, 사회에서 인연, 동업자와 간의 인연, 이런가 기타 인연들이 이게 포함돼 이것을 모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다 무엇을 풀어야 풀 것인가? 여기 뭐 귀신, 어?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인연은 어떻게 이 사람과는 성격에도 맞을 것이고, 궁합에도 맞을 것이고, 하는 일에는 어떻게 맞을 것이고, 적성은 어떻게 맞을 것이고. 이 인연 간에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 돼. 그죠? 이거 뭐, 공부만 뭐, 뭐 해야 되다 인연이라 해갖고, 그냥 단순하게 인연을 풀면 안 되는 거야. 이 상대방과 이게 상호 착용하는 것을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네번째. 이것만 갖고, 이세 가지만 갖고 풀라니까. 가깝한 거야. 이거 갖고 상담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야 농담하고 뭐이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세 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이게 더 복잡하잖아 그러면 우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세 가지를 제외한 이제 상담하러 오는 것을 한번 보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 궁합이죠 궁합 자 궁합이다 이 궁합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상담하는 데는 정말로 중요한 게다 우리는 궁합하게 되면 또 부부 사이의 궁합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궁합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 부부 사이의 궁합, 친구 사이의 궁합 뭐 궁합이 여러 가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합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혼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딱 버리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동안에 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궁합이 나쁘면 이혼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되는 거다 지금 결혼한 사람이 누구 집에 처갓집에서나 시댁이 있으나 좌우지 궁합 안 좋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그런데 지금 이혼한 사람 60% 이상이다 50% 60%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궁합 말 자체가 순 거짓말이라 자 그러면 궁합은 어떤 궁합입니까? 궁합은 이혼하고 상관이 없다 궁합이 아무리 나빠도 영원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궁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북에서 수리사주에서 푸는 것은 8대궁합을 푸는 거예요 8대궁합 자 그러면 8대궁합을 간략하게 한 해보자 우리 사장님이 잘못인지 알겠다 자, 첫 번째 궁합 운세궁합 그지? 우정궁합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의 가정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 사이에 감성적인 감성궁합도 있다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부 사이에 딱 보게 되면 모임에 딱 가게 되면 항상 떼놓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손잡고 붙여가지고 어거지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자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나는 엄청나게 편한데 어떤 모임에만 가시방석인 이런 모임도 있죠. 그럼 그 사람과 사람사 사이 있는 사이에서 이런 궁합이 막 착용하는 게 감성 궁합이. 자. 여기에는 우리는 빚쟁이 궁합도 있다. 자 빚쟁이 궁합을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궁합이라 하게 되면 서로가 다 똑같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빚을 갚아도 다못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해요? 궁합을 닦아고 결혼하기 전에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되겠나? 아 이게 아니고 그말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하나는 공주가 되고 하나는 식모가 되는 거야 BJ 공감에서 보면 하나는 공주가 되고 그렇게 남편이 떠받들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이는 부부가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식모살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평생을 자원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잘못하면 공주가 되는 거고 잘하면 식모가 되는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잘못 하면 공주가 되고 잘 하면 어떻게? 식모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인생에 나중에 명상에 가면 알클이 된다 평생에 쭉도록 잘 갖고 다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편한 거야. 빚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가면서 홀로다홀로다 바꾸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엄청난 빚을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되면 바다해요 잘되면 잘되면 식보되고 잘못되면 공주된다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저 공주가 말린는 어떻게 되나 오흥산 봤나? 공주가 어떻게 됐나? 미리 갚아야 되는데, 안, 못갚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면, 아, 잘 만나면 식모가 돼야 되고, 잘못하면 공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말린이 팍 바뀌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둘이서 만나가고 열심히 서로 아웅다웅해갖고 열심히 빼빠지게 빚갚아가면서 살다가 말년에 행복해지잖아. 꽃 넘어 아버지가 덕받아갖고 어떻게 하다가 풍 망해보고 하니 풍 떨어지게 고 그러면 이요하고 사업하고 돈까먹고 하다가 어떻게 말년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 돼야? 식 아니 뭐냐 이거? 잘아야 식물로 가는 거야. 잘 해갖고, 식물을 가고, 공주를 갖다가면 이제 인생 조지는 거야, 인생에는. 자, 빛의 이 궁합.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궁합이 있어요. 자, 인연궁합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할려고 하면 이 사람이 팍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은 팍 도와주는데, 둘이 붙이나마 서로 막깔치 뜯고 사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인연궁합.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전생궁합. 전생에 내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궁합도 있어요. 그렇게 운세, 감정, 빚쟁이, 인연, 전생궁합. 알지. 다섯 개네. 여덟 개 궁합인데 여섯 개는 해야 되는데 한개 모자라잖아. 운세, 감성, 빚쟁이, 전생, 인연. 또한 개는 뭐고. 공기가 되시 음, 봤잖아요. 인연궁합. 3에서는 인연궁합. 4에서는 전성궁합. 5에서는 감성궁합. 아, 유형궁합. 6이 있 인간 유형궁합. 자, 나머지 두 개는 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개를 펴 이것만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부부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눈만 뜨면 싸움하기 시작하고 잠만 잘나면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밤에는 조용한데 눈만 뜨면 싸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모를 수도 있겠다. 사장님 아세요? 낮에만 되면 싸움하고 밤만 되면 돼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궁합합니다 그러면 이 궁합까지만 풀면 우리 먹고 살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이것만 갖고 못 먹고 산다는 거다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겠나? 요즘 와서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사회가 험악하니까 우리 퇴일도 굉장히 많이 해온다. 그죠? 태일 알죠? 날짜 잡는 거. 그럼 태일은 그냥 뭐 지금까지 하는 거 우리 한번 보자. 퇴일하면 왜 퇴일합니까? 손 없는 날을 제외한다. 손이 뭡니까? 귀신이다. 그럼 귀신이 뭐이 날에는 귀신이 뭐 어디가 휴가 가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게. 그지 맞나요? 누구 말, 이사가락 하면, 엄력 9월 10일 날, 손 없는 날이래, 이사가락 한다. 그럼 9월 10일, 엄력 9월 10일 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 귀신들은 전부 다, 저, 어떻게 간파 아파트에 해수욕하러 가나? 귀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태길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결혼 태길. 결혼할 때잡아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 가게 되면 이사 태길. 우리, 우리 다음에 이제 천재 잡는다 했다는그지그지 천재 한다고 하면 그는 날짜도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행사하는 태길. 그 다음에 요걸래가서 우리는 풍수 쪽으로 너무 많이 치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묘이장 같은 거, 이런 거 태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왕절개수술이다. 요새 제왕절개수술을 하는데, 태기를 어떻게 잡느냐? 참, 여기서 우리는 좀교쳐야 돼요. 태기를 하게 되면, 어, 엄마인데 좋은 날, 엄마인데 좋은 날이 어디 있나, 엄마인데 좋은 날이. 그렇겠죠. 태기를 무엇 때문에 할까? 네? 자식을 위해, 부모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할수 있는 것이 엄마예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 양보하겠죠? 자식인데 이건 엄마 없다는 말이 그죠? 그러면 자식이 좋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엄마는 양보하겠지? 그래서 엄마가 좋은 날 잡는 게아니다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왕절개수수는 신비의 수리사주로 푸게 되는 신비한 태길법이다. 이제는 태길할 때는 또 이거 갖고 태길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물을까? 수리사주. 수리사주콤? 아니, 아 거기 그게 있나? 없잖아. 거기, 거기 시스템이 없다. 그럼 포펄서 타로 캐슬로 갖고 상담해야 되겠네? 그거 어디 있는데? 상담. 음, 자주, 그럼 모르겠고. 자, <웃음> <웃음>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 하니까 괜히 뭐 전화 자주 넘어야 온다고 시끄럽다고 알려주지 마라 지금도 복잡하다고 자 택일이다. 그럼 택일이 중요하면 우리 선생님 빨리 배워고 이게 적어라 할게 빨리 배워서 이. 빨리 배워 내가 전화번호를 팍 적어놓지 이게 뭐그뭐 그뭐그 핸드폰 움직여서 적어놓으니까 줄이나게 전화와 가지고 <웃음> 그 시간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왜안 되느냐 모든 사람이 태길법 그 우리 만세력에 보게 되면 그 날의 모든 날짜가 그 시간에 좋다고 나와있으니 그 책이 엉터리인데 그 시간에 음부다집중되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집도를 하겠노 수술. 그래 그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거야. 무슨 인지 알겠죠? 생각해 봐. 오늘 2시부터 3시가 좋다는데 거기 10명이 산모가 있다면 전부 다 10명이 2시 3시 할까이가? 그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저 지금 하는 그 논리가 그거는 썩은 엉터리요 아무 논리도 없어. 따지고 보면 그거는 완전히 헛수다, 헛수 그이 논리에는 걱정 안 해도 돼. 완벽하게, 그 뭐, 그 날에 수술 되고 안 되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뭐상담하리라고 생각해? 천만이다. 이것만 갖고, 이거는 분수축에도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내가 분수라는 얘기, 분수부터 이야기하고 가야 돼. 자 우리가 분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 만약에 그러면 술이 사주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분수가되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분수분수의 일반적으로 부를 때분수는 어떻게 네. 모자라는 사람이지? 분수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 부를 때 저거 팔푸이라고 이야기하나? 팔프. 어, 그럼 팔푸 있다. 그제. 분수 중에서도 팔푸니가 있고 7프위도 있잖아. 7프위도 하지. 6프위도 있더나? 아, 6프위는 없지. 6프위는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분수라는 게 있다. 그치? 그치? 자, 수지. 요까지, 요까지 알고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분수를 했다. 그치? 요만큼만 알면 분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분수는 어떤 분수냐? 50% 밖에 모르는 것이 50%도 모르는 것이 상담하는 것이 분수다. 그러면 이것보다 7%는 어떻게 해? 70% 밖에 모르는 게 상담하는 게 7%이다. 8%는 뭘까요? 어, 8%는 80% 밖에 모르는 게상 그럼 이게 처음부터 분수야. 그러면 여기 애매한데, 요거는 뭘까? 육포이란 말은 안 쓰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분수하게 하는 게 병신 육갑이란다. 자, 그 이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병신 육갑. 우리 이사주면태가 육갑이잖아. 그렇게. 그 육값자에서 병신이다. 그래서 병신육값이 나는 거야. 그럼 병신육값이라는 말은, 자 이게 육값칠 때 옛날에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짓다, 예를, 자, 주, 자, 주, 이렇게 짓다 그제, 예, 자, 축 자, 저 이, 이렇게 짓다 그제, 아, 갑을 병쟁 했다 그제. 그런데 손가락도 없는 게육값이면 이게 잘 짓겠지? 그래서 병신육값이라는. 그래서 이거 병신 육감은 60%도 못 맞추는 게 모르는 것들이. 60%도 모르는 게 병신 육감이라 는게다 우리가 말하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최소한도로 90% 이상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풀게 되면 60%도 안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요것만 알고 상담하면 어떻게? 전부 다 병신 육감 하는 짓이다. 알겠지? 병신 육갑이 여기에 또, 어떻게? 플러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 에? 자,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병신 육갑에, 여기 무슨, 병신신하락감 조상 상담하는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게 조상 이야기하고 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귀신신하락감먹는 소리다 그러니까 병신육감에 귀신신하락감먹는 소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상담한다고 하니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태반해갖고, 그래서 점재이고, 이 천시하고, 이게 저, 그, 놈들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잖아. 그렇게 병신유갑이귀신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으니, 누가 그, 그 사람들을 올바로 보겠노? 그렇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절대 큰짓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게 하는 거니까. 알죠? 아, 요까지 육가시 알고, 요까지 공부하고, 막떼쳐고 내가 도살하고, 좀 바깥에 쫓아 나가면 어떻게 병신 육갑에 귀신 시달라 까먹는 소리다잉? 자, 이것만 갖고 먹고 산다는 소리다잉? 자, 그러면, 이제는 상담도, 이게 보급이 많이 돼갖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간이 뭘까? 진로 공부 응? 진로와 공부 학습 이거잖아 그제 진로 상담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니는 공부를 언제 잘할 수 있고 언제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지금 시기는 어떤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만이 공부를 잘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재능을 높일 것이고 이런 것을 상담해 줄수있어야돼 이것이 가장 중요해 할머니들이 오게 되게 되면 할머니 거를 먼저 묻겠나 손자 거를 먼저 묻겠나 당연하지. 다시 거를 먼저 묻게 돼,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은 중요해요. 그러면 진로 상담에는 이 단계별로 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의 상담법.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의 상담법.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때 상담법.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 이 소모 상담법이 전보다 다르다는 거다. 그런데 네 직업이 어떻게? 웃긴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지금은 진로 상담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업길이에요. 가업길. 부모가 이루어놨던 것을 따라가는 직업이 가장 우선순위에요. 재능을 떠나서 재능보다 더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사의 길을 가게 되면 자식들이 의사의 길을 가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업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요 누구말따라, 니는 공무원 되라, 웃긴 소리면, 공무원은 모든 직성과 직업과 모든 직종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무원의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럼 공무원을 가게 되게 되면 나는 어느 직종에, 어느 부스에, 어느 있는 파트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를 상담을 해야 돼 그러면 상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 분야가 굉장히 큰 분야고 또 가장 중요한 게아그 설문지 조사 가요 설문지 우리 학교 안 가보자고 중학생인데 설문지 했다 고등학생인데 설문지 했다 설문지에 똑바로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나 지금 이걸 뭐 우리가 이거 무슨 선거 그거 뭐 무슨 설문지고? 여론조사하는 거. 이 자체도 순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적성검사하는 것은 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봐요. 학생들이 그 설문지 하락하면 지인대싫라는거 맞다고 체크할 사람이 몇명 되겠노? 우리 학교 다닐 때 체크해봤죠? 적성검사? 그럼 내인데 싫은 거는 대충 중간쯤 해놓자 그쵸? 나쁘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중간에 해놔놓고, 좋은 거는 탁 쳐놨다. 그거 갖고 무슨 답이 하겠노? 그렇죠. 그렇긴 해. 우리 황당한 거야. 자, 그래서 진로 상담한다 이것만 갖고 못 먹고 산다는 거다. 이것만 갖고 어떻게 상담해? 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학을 정식적으로 졸업해갖고 직장에 가서 같은 직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15%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다음에 개인업 자유업 우리가 어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러면 우리는 사업 상담이라든지 이 장사 상담은 우리가 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담이에요 그죠. 자, 나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서 산사를 해야 되고, 어떤 품목을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을 해야 되고, 어떤 인연과 거리가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상담을 하겠노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담하게 되면 병원이라고 생각해보다 의학적인 신체적으로 딱 표시가 나는 병들은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고 상담도 가능한데 야이 애매한 병들이 많아 병원에서 진단이 잘안 되는 병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 그제 사고도 많이니까 사고 사그 다음에 병이 많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서는 체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우리는 꼭 해야 돼 그렇겠죠. 이거어도 배야 돼. 이것도 안우면상담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병원에 우리는 상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하기래는이 사람은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 먼저 갈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진단을 하러 가야 될 것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 건강 이런 상담도 해야 돼. 그러면 이 정도 이, 이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 그죠? 이거는 기초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상담을 충분히 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이거 완벽하게 가르쳐준다 했거니요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거 상담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장 단시간내 한자 하나도 쓰지 않고 뭐다 풀어주는 거예요. 숫자만 계산해갖고. 숫자도 1부터 9까지 숫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담은, 이거 상담을 해갖고 우리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거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 아까 제에온 사람이 있죠?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이런데 오게 되면 네가뭐 잘못했다, 핫다, 이것밖에 없잖아. 그치? 나는 힘들어서 왔으면 힘안 들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어려워서 왔으면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고 내가 고통스럽게 왔으면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담하러 온거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이 자리에서는 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자 해서 상담하러 온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우리는 꽝이라는 거다 이? 우리 상담하는 사람이 이것만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한번 해 보자. 여기 뭐 있을까? 아까 지금 뭐라지 그랬나? 요요 요까지 알면 요까지 알면 요까지 알고 상담을 하면 알지. 병신 육갑에 귀신 신하가 감는 소리 하는 상담이라 했다. 알았죠? 요것만큼만 상담하면 안 되네. 왜냐면, 여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사람이 오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내가 해결은 못 하더라도 이 가는 길을 올바르게 안내는 해야 된다. 그죠? 올바른 길을 안내를 해야 된다. 누구말따는 이게 가지고 사람 구름통에 빠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는가? 카운셀링을 하면.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면 이 지향 목적이 지향하는 목적이 이것이 다른 거다. 안 내. 이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자기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대통령도 해결 못 하는데 누가 상담사가 해결해 주겠나? 그러면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상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안내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사고 안 나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호신법이다 내 몸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지 언제 위험한 시기가 있다하면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네 몸을 안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는 호신법이라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그것도 가르쳐 주겠지만 은 방풍법이라나 풍이는 방자는 막을방이잖아 이 방풍 풍이 오는 것을 여기서는 풍이 돼가지고 바람이 아닌데 인간에게 불어온 액풍이라는 거다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개운법이 필요하다. 운을 바꾸는 필요게있인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게 되면 이 목표를 어떻게 해면 해결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 개운법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거는 행사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귀신 퇴치 귀신 퇴치하게 되면 빙의, 신기 심병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귀신형 우울증 이런 것을 우리는 퇴치할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는 바로 못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종류에는 명상법도 있고 귀신 구명시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호신법도 이것을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상담사가 해준다 하면 이거는 100% 거짓말이다 내가 어떻게 자기 그걸 하겠노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이 행사법이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 수린사들이 도움을 줄수 있지만 마지막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한 들어 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개운 이라 하게 되면 아 어디 가면 천도제 해라 한다 그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귀신 천도해 가고 말기고 귀신이 우리가 살아가나? 그 어기는 이야기도 이 말이야 우리 천도제 그 말을 갖다가 함부로 그래 보면 안 된대 천도제는 천도제고 말 그대로 하면 하면 되는 천도제죠. 내가 힘들면 어떻게 업장에 걸려있으면 업장을 없애줘야 되는 거고, 인연에 꼬였으면 인연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기는 우리 선님들도좀 바꿔야 된다. 그거는 뭐 천도제 하게 되면 천도제는 천도제지. 천도제를 갖다가 사람뭐복 주고 운 주고 뭐 무당짓도 아니고 뭐 그런 짓 하면 되겠나? 그럼, 어, 무당이나 다른밥뭐 있노? 자, 그 다음에, 무당집에 가게 되면, 전부 다 군만 해라, 한다 이 말이야. 그제? 아, 여거나서 뭐, 선임이나 똑같잖아. 그가 그러니까 뭐, 하나는 천도제 하라고, 하나는 군만 해라. 전부 다 귀신 노름만 하는 거야, 이거. 이? 귀신 노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울불불거릴 때는 귀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 개념이. 세 번째, 뭐 이름 바꿔라, 개명해라. 개명 갖고 이름, 이름 바꿔갖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벅석간다고 해도 지나 이름 바꿔갖고 이런 식 식의 거짓말 안 하지, 그제? 생각을 해보자. 대통령이 바꾸나 국회의원이 바꾸나, 그뭐 관공서가 바꾸나 법관이 바꾸나, 선생님이 이름 바꾸나, 뭐 바꾸는 사람 별로 없잖아. 똑바로 돼있 사람 정신 차리 있는 사람은 별로 바꾼 사람이 없어요. 바꾼 사람들은 어디가 있나? 저 서울에 가면 선릉 알아요. 선릉. 선능? 선릉에 가면 한국 초고층 빌딩들이 다 있다. 그제? 그 가게 되면 전부 다단계 구석이다. 다단계 판이다. 그제? 그 가면 지인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잘못 고잘 사나? 뭘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 개명 갖고 절대 경혼한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교훈한다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태어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변명을 쓰면 변명을 쓰든지 아호를 쓰든지 이름이 없으니까 그것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장명하고 개명하는 것이지 이 이름을 바꿔갖고 개명을 해가지고 부자 된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헛튼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 그러면, 잘하지. 지 이름 바꿔가고, 잘 먹고 잘살것 같으면, 지나, 잘 먹고 잘 사지. 말라고, 저 길게 놔갖고, 응? 그돈 받고, 너무 사기치고 그러는그지 그러면, 안 된다, 이때, 이네 번째, 우리는 부직 쓰는 사람들. 아 지금, 봐봐. 지금, 불교상에 가게는 부적 이만아 해갖고, 2,000원씩 해갖고, 한번달리 준다, 임마. 이만, 2원씩 이만큼, 이만큼 준다.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해서, 그 안에 들어봐봐. 저보다, 부, 저, 불교사에 가게 되면, 0 이천 원에 이만큼 주는 거, 그것도 또 말아갖고, 그거 주는 거다. 그거 갖고 무슨 방편이 될 것이고, 그거 갖고 무슨 집을 지킬 것이고. 하, 이게, 옛날에 제일 고행사림이 있다니 우리가 이게 절대로, 아무나 보면 절대로 안 하고, 니인데만 딱 하나만 준다 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얼마른 사람이 있더나? 없지? 자, 옛날에 이 부적이라는 것이, 자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달마 대사가 앞에 밤새도록 귀신 쫓는 공부를 했어요. 달마 대사가 말입니다. 이. 진짜가 아니고 이. 참 밤새도록 이 귀신을 쫓는 부적을 한개 써가지고 이. 제가 귀신 들리는 사람인데 이망에탁 갖다 붙이니까 귀신이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마 대사가 써갖고 귀신 쫓아 냈는데 나도 써갖고 똑같이 하면 되겠나? 해놓고. 이 부적 스갖고 하는 사람들, 어째 보게 되면 좀 불쌍하기도 하지.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만 걸리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들만. 아니? 바보, 누구말따 솔직히 말해서 바보들만 그 그리들 갖고 그거 사잖아. 그 바보들, 바보들 등치물나고 그거 하는, 그거 안 되네. 절대 부적이 쓰지 말고. 지가, 지가 해도 모르는데, 지난 부적 스갖고 잘, 잘 먹고 잘 사지 말라고 그짓하고 이렇게. 혹시 들고 있는거 아이가? 네? <웃음> 들고 있지? 네? 아니 부사 갔는데 어. 진짜 어떤 같이 그, 그, 그, 음. 여러식으로 는데 음. 뭐가지고 부사라고그 음. 굳이 다한테만 그냥 음.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당황해하고 음. 있니까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 <웃음> 그렇게 금이지 그 미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무한하게 만들고 이? 사람 그거 하, 나, 나쁜 소리 해가지고 ,이. 하,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걸 모르니까 가는데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저기 맞는가 틀린 게 모르고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고 미워하는 거는 이 교수들이 지기가논문아니면서 논문을 하고 ,이.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고 하는 거나 웃기는 소리를 한다 그거. 내 교수들부터 정리해야 된다. 제 다른 거 정리하는 게 아니고 교수부터 1차 정리해야 된다. 너무 너무 제자 논문 쓰 갖고 이 그것치 논문이라고 이럴 수야 한번좀그른나 <웃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쩌기한너 아는 모르는 게 모르는데야 일반 사람이야 알겠어요? 음그가르치면뭐 맞는 줄 알지 뭐.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배우는 사람은 모르니까 가고, 이거는 이 구멍이 좋은가? 저기, 저 길이 좋은가? 막 찾아대서 헤매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쩔수 없잖아. 그사람을 나쁘다 소리는 할수 없어. 그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 되 가르치지만 분명히 안 되는 말이야. 그제 모르는 놈이 절대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 모르는 멍청이가 어떻게 가르치겠노? 그럼 알면서도 엉터리도 가르치 갖고 이거 살펴는 거잖아. 알면서 하는 건 사기지. 그지 모르면 괜찮아. 뭐, 모르고 가는 거 우리 어떻게 했노? 내 틀은 건 그거밖에 없는데, 이야기할 때 뭐, 그거밖에 이야기 못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돼서 우리가 이 제기를 할 필요성도 없어요.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 뭐, 저, 저래 가게 되면 부처님이 내 복줄 것이 해갖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면 좋은 법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도 알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그, 스님은, 그, 올반 스님이가 아이자 <웃음> 그래서 이거는 다 부질없는 거야 지나 잘해라 하면 되지 진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내가 우리가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단지 자기가 갈수 있는 길만 열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상담이라는 거 그죠? 상담사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올바로 잘갈수 있도록,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과 이런 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 상담이잖아. 그죠? 맞나요? 그렇게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어? 구름탱이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요 그러면, 호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방풍은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앞으로 가다가 이런 풍이 나다오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훈 보면 네가 스스로 어떻게 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훈을 해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귀신을 넘으면 어떻게 뛰주겠노 귀신이 귀신을 뛰겠나 그래서 귀신은 처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 카운셀링이니까, 그죠 이것을 해주는 거라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 그죠 의사가 있는 카운셀링 그러면 의사, 병원에 가야 될것 같으면 병원에 보내고 이것을 다른 데 가서 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야 되고 지가 스스로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카운셀링하는 것이 우리 상담사 아니겠나요?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만 거짓말은 언젠가는 덜 통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봐봐. 우리가 그때 자기들은 진짜라고 다 이야기 했잖아. 그런데 한개도 올바른 게 없잖아. 그죠 지금까지 온거 보면 점다 거짓말 투성이잖아. 그래서 점다 교도소 다 갔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안 가면, 아, 응, 아,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 슬기롭게 잘갈수 있도록 카운셀링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한 몫이야 고치고 안 고치고는 우리 영역에서 좀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그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남들이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완벽하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고 카운셀링하고 앞으로 이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술이 사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것이 해야 우리는 어떻게 80%를 넘어간 사람이 뭐라 했죠 아니, 분수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담사가 분수가 상담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는 안풍수가 된다 안풍수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완벽하게 공부해갖고, 한 시간 늦으면 많어, 그지? 완벽하게 이 뿌리를 딱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더나가는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오가지고, 뭐 상담하러 오가지고, 지가 귀신 들려갖고, 막 오다가 막 앞머리 아프다 해갖고 도망가 보고 이랬으면, 우리 답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 우리가 모든 방법을 해결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